올여름 내가 사랑을 시작하려면 놓아야 하는 것과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가야할 길 타로카드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기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 리딩은요 올여름 사랑하려면 이에요 곧 여름이 다가오죠? 벌써부터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여름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타로 리딩을 준비해봤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는 것이 있죠? 가슴을 가라앉힐게요. 숨을 후 하고 내쉬고요. 머릿속을 천천히 천천히 비워보세요. 인형이든 카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호흡을 가다듬고 눈에 띄는 것,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을 하나부터 골라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저의 에너지가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 보세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요. 올여름 사랑을 하기 위해 내가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남자에 대해 판단할 거리도 많고 이 남자는 혹은 여자는 나에게 많은 질문거리들을 던져주겠어요. 기본적으로 판단을 의미하는 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나에게 좀 알쏭달쏭하게 굴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인 것은 맞아요 올여름 나와 연애 가능성이 높은 누군가 그 사람과 사랑을 하려면 놓아야 하는 것이 이토록 많은 생각 어쩌면 여러 조건들이라면 이 남자가 나에게 줄만한 것은 많아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허투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내 뜻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빨리 규정하고 들어가면 이 사람과 잘 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보이고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잡생각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딱 취사 선택해야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야 하고 조건도 아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겨야 하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들을 다 이루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 카드로 나온 걸 봐서 나와 연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밀당을 좀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고 들어간다는 기분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내가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한 번에 내밀지만 않아도 나에게 줄수 있는 것이 있고 기존에 있던 어떤 나쁜 기운들을 걷어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내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이런 여러가지 생각은 접어두시고 하나의 올인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열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면, 이번엔 한세 가지 정도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여름 사랑을 하기 위해 내가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문제의 시초는 나의 경계심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내 마음이 불안하다 사랑을 하기에는 내가 받은 상처도 많고 내가 겪었던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실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시 한번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나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경계심, 무모한 행동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느라 나는 조금 판단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연애를 할 때, 사랑을 할때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딱 내릴 수만 있다면 올여름 사랑을 할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애써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골치 아픈 측면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여기 놓인 한 장의 카드는요 그 사람이 연상일지 연하일지 혹은 또래일지 알아보는 카드인데요 일단 보시면 연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연상에 좀 자기를 잘하고 빈틈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타입이라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기 일을 야무지게 똑부러지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나에게 상상을 하게 되는 어떤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 참 시크해요 제가 좀 골치 아픈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카드 전체적으로 여러 번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바로 이렇게 땡겨져 오는 게없고요 나한테 조금 기다림을 주네요 하지만 그만큼 주변에 인기가 많은 어떤 사람이라면 도도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도 안으로는 나에게 호의를 품고 있고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묘사를 해보자면 고양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 고양이가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가 판단하는 어떤 지혜도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카드가 나오네요. 전체 카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카드들 바로 이 많은 생각의 카드 그리고 판단해야 한다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보고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여러 상상을 하지는 않죠. 오히려 아주 괜찮은 사람일수록 결혼을 하면 어떨까? 혹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 여행을 가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줄듯말듯 하고 있어서 나를 약간 갑갑하게 할수 있으니 내가 성급하게 다가가서 이 사람 을확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잘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진다면 이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나에게 꽃다발을 주러 올것 같거든요. 정리해 드릴게요. 올 여름에 사랑을 하기 위해 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불안과 조바심 그리고 너무나 많은 꿈이에요. 조건을 조금만 줄여보시고요. 이 사람과 사랑할 수,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의 허들을 조금만 낮춰보시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속엔 따뜻한 이런 꽃다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올 여름에는 행복한 사랑하세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세장의 카드에는 과연 올여름에 내가 사랑을 하려면 무엇을 놓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어, 과거에 미련이 있네요. 나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주 사랑하던 어떤 사람이었든 과거에 내가 만난 사람. 이렇게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실은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제 느낌은요. 당신에게는 올여름 여러 사람이 다가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명은 크게 좋지 못한 선택이에요. 마법사 카드가 나왔죠. 물론 마법사 카드가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언변이 빼어나고 외모도 매력적이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 빠른 소리는 곧잘 하는데 행동으로서는 글쎄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한다면 나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사람을 닮은 누군가인데요. 나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정말 잘할 것처럼 혹은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끝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검의 그 10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잡아야 하는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카드 세장으로 알아볼게요. 보시면 그 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는 않았어요. 아직 무언가를 탐구하는 때, 어쩌면 학생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미래는 창창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면 나는 불안합니다. 마치 달밤에 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달밤에 길을 걷고 있는데 개가 막 울어요 그러면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불안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 대한 불안한 나의 심리가 읽혀지는데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은 미래가 썩 괜찮을 것이고 나도 거기서 안정을 얻을 것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아까의 카드를 보시면 이 불안함과 오히려 이 평안함이 대비가 되어 보이죠. 그래서 가는 길은 평탄치 않으나 앞으로의 미래는 이 사람이 좀더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다음으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카드 4장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연상보다는 연하네요.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영민한 사람인데 저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좀 또릿또릿한 어떤 사람 말이죠.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든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도 그거를 굳이 맛부터 싸우지 않고도 지치있게잘 넘기는 어떤 영민하면서도 귀여운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쨌든 외적으로나 처음에 봤을 때나 나이를 제외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이상형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 괜찮은 사람인데 나이가 나보다 좀 많이 어리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은 드네요. 왜냐하면 난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불안해하는 마음도 같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가진 것이 없으나 나중에는 용의 보물을 갖겠네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미래를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이 사람과 함께 어떤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살짝 해드리자면 내가 올여름에 여러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나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사람, 나에게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번드르르한 말은 조금 잊어버리고 좀 불안하더라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확 끌린 어떤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간다면 이런 용이 나타나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당신은 잘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올여름 사랑을 하기 위해 내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어쩌면 그 놓아야 하는 사람 혹은 내 마음에 있는 누군가는 굉장히 빨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바퀴가 내 운명을 정으로 돌리든 역으로 돌리든 세차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경계심이 있고요.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나는 이 사람을 놔줘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여러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올 여름에 새롭게 나타나는 누군가는 나에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나에게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내가 쭉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아주 새로운 사람 나에게 있어서 낯선 누군가는 약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세 장의 카드만으로 그것을 놓아야 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음에 세 장의 카드가 좀 의미심장한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연달아 카드 3장을 더 볼게요 이 카드들은 당신이 잡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깊은 사랑 이 카드는 아주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오랫동안 좋아해온 누군가 혹은 지금 사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사랑을 계속 지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경계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올 여름이 되기 전까지 새로운 누군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누군가 말고 내가 사랑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몹시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의 잔은 비지 않았으며 꽉 차있음을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행복한 커플이 있어요? 만약 내가 사귀고 있는 누군가,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 짝사랑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잡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요. 새롭게 나타나는 누군가는 여전히 경계하게 하죠. 어쩌면 이두 카드 다 경계하는 모습으로 바깥을 살피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사람도 사실은 크게 나쁠 것은 없으나 지금 결과 카드에서의 모습이 잡아야 하는 누군가 쪽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더 오래 있었던 누군가를 올 여름에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람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카드 4장으로 이번에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내가 잡아야 하는 사람은 연상이네요. 자상한 구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 만만하고 자기 할 일을 야무지게 다해요. 이 사람은 베풀기는 하지만 그 베품에 있어 바보처럼 굴진 않아요. 자신이 준 만큼 받아내는데도 꽤 익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여성 CEO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그려지기도 해요. 다만 이 사람을 자세히 알아보면 안에는 열정이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향하든지 목적하는 바는 반드시 해내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고요. 내면엔 상처가 많아요. 이 사람은 최근에 어쩌면 나와 어떤 다툼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 혹은 연인을 떠나보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이제 잠깐은 휴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쉬고 있어서 많이 낫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런 네개의 검이 있다. 어떤 낫지 않은 상처가 마음속에는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어딘가 올여름 삼각관계의 기운이 조금은 보이기도 해요. 그만큼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좀 다가올 텐데 올여름에 이두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 혹은 둘 모두를 동시에 잡고 있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거기서 나 내가 결정해야 되는 쪽은 사실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던 누군가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 사람과 만약에 예전에 안 됐던 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올 여름에는 좀 나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올 여름에 행복한 사랑하시고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3장의 카드에는 올여름 사랑을 하기 위해 내가 놓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어디 볼까요? 갑자기 행복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내가 행복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세 장의 카드를 연속으로 뒤집어서 살펴봤을 때 올여름 나의 연애운은 나쁘지 않다. 딱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없으며 하던대로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컵텐의 카드는 아시다시피 아주 완벽한 행복의 카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 좋은 시기고 나는 그 안에서 적절하게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겠으니 꽤 인기 있는 한 시즌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내면 되는 걸까요? 실은 이 뒤에 나오는 카드에서 좀더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해요. 내가 잡아야 하는 것. 연애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을 잡아야 할까? 저는 이쪽 카드들을 좀더 비중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잡아야 할 것의 시초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이 있고 어쩌면 과거에 한 번쯤 나랑 인연을 맺었을 누군가 어떻게 보면 돈벌이가 될 것들을 갖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준다면 나는 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고 하거든요 물론 연애적으로도 올 여름이 나쁜 시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뭔가 바쁘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커리어에서 무언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연애적으로 내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적다면 나에게 다가올 만한 사람들이 위험하지도 않고 내가 어기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에게 어떤 사업적인 제안, 일자리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곳에 대해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타로카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오는 일자리 혹은 돈 혹은 무언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누군가가 과거에 나에게 연애적으로 상처를 줬던 어떤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네가 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껄끄러워서 내가 그 기회를 놓으려고 할순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가져오는 누군가에 대해서 카드 4장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또래고요. 꽤 매력 있는 사람이네요. 어디 가서도 인기가 꽤 있을 법한 타입. 그리고 확실하게 나에게 어떤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맹렬하게요. 보시면 이 사람의 처음 볼 때는 경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 카드 검의 여왕 카드에서 넌 짓이 은유되는 것이 이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어떤 감정적인 상처였고 나는 그것을 겨우 이겨낸 상태인데 갑자기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가지고 오니 나는 좀 미심쩍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는 형태로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혼란스러운 마음, 특히 나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 카드에 표현되고 있어요. 다만 다시 한번 무언가 펜타클을 가지고 오죠. 어쩌면 이것을 아주 연애적인 측면에서만 풀어보자면 나에게 이번에 좋은 연애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것은 그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 올 여름에 어떤 모임에 나가야 하는데 전남친 혹은 전에 사귀었던 사람, 짝사랑하던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에 내가 나가야 할일이 생긴다면 이 사람 때문에 피하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모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 혹은 새로운 일, 새로운 돈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약간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 그런 자리에 나가보시는 것이 행운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세장의 카드에는 올여름 사랑을 하기 위해 내가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볼게요.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혹은 내가 함께하게 될 어떤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이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도 내가 어디에 나가지 않고도 운명적인 소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그 날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오래 기다려왔지만 사실은 행운은 스스로 잡으러 가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놓아야 할 것은 당신이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그렇게 홀로 기다려도 원한 소식은 오지 않으니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음에 세장의 카드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당신은 어디에 가야 합니다. 어디냐면 나의 이상형이 있을 법한 장소에. 그런데 이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사람이 많은 사교 모임 어쩌면 이것이 맞선 회사 같은 데서 주최하는 큰 파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호회나 사람들 내 정령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멋진 성채처럼 보이는 곳이 있죠. 예를 들면 신데렐라가 우리가 떠올려보면 무도회에 갔잖아요. 무도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그런 연인이 있었죠. 내가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의 집 앞으로 걸어와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는 에로스가 화살을 쏜, 것과 쏜 것만 같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네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번잡한 모임 속에서 내네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행복한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태양 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만나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이런 태양 카드와 같은 행복이 온다는 것으로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 올 여름에는 사람이 많을 법한 모임, 물론 지금은 당장 그런 모임을 찾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내네 사람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네 장의 카드로 보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나보다 약간 나이가 어리겠어요. 그리고 어딘가 예술적인 재능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술가란 뜻은 아니지만 사진에 취미가 있든지 아니면 무언가 글 쓰는 취미가 있든지 어딘가 남들과 다른 취미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니 어쩌면 아까 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의미가 더 와닿기는 해요.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소단지와 같은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북적북적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겠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 사람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나 어떻게 보면 행운 그 자체를 의미하는 나와 만나게 된다고 해요. 서로에게 행운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멀리서 내가 저사람 봤을 때아 괜찮다 라고 생각했다면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나왔죠? 태양 카드예요. 두사람은 만나서 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좋은 전개인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나는 나의 왕자님, 나의 공주님을 집 안에서만 기다리면 안 된다. 내가 그만한 사람을 만나려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좀 골치아픈 경쟁을 하게 될지라도 그곳으로 간다면 나는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올 여름에는 이 모든 사태가 좀 가라앉은 뒤에 나에게 맞는 동호회, 모임, 어떤 사교 모임에 가보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